운동 배우고 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근데. <웃음> 네? 하체를 보여주는데 음. 어디까지 바지를 올리는 거?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몬스터짐 오티받으러 왔습니다. 예, 네, 전현득입니다. 저희가, 아, 진짜 영상 오랜만에 올라오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피디님 이제 코로나 걸리고, 저 아프고, 예, 네, 뭐,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한 달이 지나갔는데, 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또 저희가 아무나 부르고 이제 촬영할 수가 없죠? 또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우리나라 피지크 상대장 중에 한명 조정현 님을 저희가 오늘 모셔보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피지크 선수 조정현입니다 무신가요 네뭐 딱히 아 로크핏 대표? 어, 네. 네 로크핏 대표 지미어 아, 로크핏 대표입니다 아뭐 요즘 뭐 많이 보여줘 그 뭐야 데드볼캡네 대두볼캡 데드볼 여성분들이 많이 써주셔서 또 이제 M사이즈 작은 사이즈도 만들었으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합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뛰셨어요 그렇죠 아, 많이 뛰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하고, 네. 약간, 이제, 방황을 하다가, <웃음>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프로쇼로 데뷔를 했는데, 네. 첫 대회는 조지고, 첫 대회는 조지고, 두 번째 대회는, 아, 이제, 감을 좀 잡아가지고, 이번에 6월 19일이죠? 네, 6월 19일. 6월 19일, 이제, 문짐 프로쇼가 열리는데, 아 뭐, 어떠신가요? 네. 어,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목숨 걸고, 조종현님 하면은, 딱, 이제, 눈에 띄는 부위가 있죠. 가슴. 사람들이 맨날 궁금해해요 조종현 님은 왜 가슴이 저렇게 좋은가 한번 그거를 제가 오늘 시청자 분들께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클인 더메 프레스를 진행할 건데 의자 세팅이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한 30도 정도? 이것보다는 낫게? 이, 이 정도? 어? 이 정도가 적당한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렇게 모으는 편은 아닌 게 네. 그럼 중량을 좀 놔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아예 이렇게 그대로 뻗어서 네. 중량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져 것도 잡고 있는 정도거든요. 아 완전 그냥 약간 앞으로 나란히 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나란히 한다는 느낌으로. 완전 그냥 여기 옆에서? 예, 네, 완전 옆에서. 완전 옆에서. 그래서 좀 중량을 좀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덤벨은. 아, 참고로 저희 동갑입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동갑입니다. 저희가. 89년생. 저희가 네, 이제 첫 시합을 뛸때 심사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되게 형 같은 느낌이 있는데 동갑이었더라고요 제가 볼땐더 형같은 데 <웃음> <웃음> 무슨 <웃음> 하나 둘셋넷아 이거구나 완전히 일자로 뻗어주는 이 느낌이 아치보다 아, 동그랗게 말지 마시고 그, 그대로 내려오는 전환 딱직각으로그 네. 정도? 조금만 네. 천천히 뻗고 넷넷 넷, 다섯 셋 아이고 왜, 왜 자꾸 숫자를 이상하게 해요 저 지금 2 0개째데 무슨 잠봐만 <웃음> 22개를 했는데 갑자기 13개라고 하니까 이게 뭐저다담글려고 하신 것같아서 지금? 그래서 제 회원들도 <웃음> 끝났는데 왜 오, 오른쪽은 왜 30개 하고 왼쪽은 20개 하고 <웃음> 오우. 하나 둘 아 가슴 좋은 이유가 있으시네. 네. 호흡. 와. 이제 가슴에 횡문근이라고 하죠. 이게 근육의 근결. 이게 예술이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가슴이에요. 저의 진짜 최대 약점. 가슴이 제가 엄청 약점이에요. 뭔가 적꼭지가좀 작은 감이 있긴 한데. 아적꼭지가좀 많이 작아 제가. <웃음> 아 여기 선도 나와요. 심지어 지금. 좀 섰어. 아, 섰다고요? 아선 선이 나온다고. 무슨 <웃음> 아, 선이 나온다고? <웃음> 아 여기 몬스터짐이면 무슨? 아 예. 편집해 주세요. 아 편집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가슴을 전체적으로 다 발달시키려면 그냥 최고 이것만 해도 결국 벤치 이걸해서 정말 자기 운동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인클라인, 디클라인, 플라인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능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슴을 걸어놓고 계속 움직인다는 느낌만 살리면 못 떠는 가슴 운동도 대충해도 네. 자극이 잘 가실 거예요. 음. 오 좋다. 하나, 둘, 셋, 넷, 아 호흡, 숨을. 아 이제 못 하겠어 운동아니 가슴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서 좀 넓게 잡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려갔을 때 전환이 딱. 지면 수직? 어, 네, 수직이 지면 과 수직이 되도록. 딱. 그리고 완전 팔 옆으로 보내시네요, 그냥. 아래로 안 보내고 잘. 어, 살짝, 살짝 아래, 사, 아주 살짝 아래 있고, 거기서만 계속, 찍은 지점만 계속 찍을 수 있도록. 하나, 둘, 조금만 천천히. 더 앞으로, 앞으로 나 앞으로 나라니. 어, 그렇게 해요. 와. 와, 저 보이나요? 저거 지금 가슴? 하나, 둘, 셋, 넷, 셋아 넷. 죽인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원래 하던 방법이랑은 좀 달라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관만 안정화가 잘 되면 네. 솔직히 꼭 아래로 내리지 않아도 앞으로 나란히 하고 그대로 내려가면 이완이 되는데 사람들이 꼭 아래로 내리려고 하니까 어깨 개입이 더 많이 되는 이렇게 할 때보다는 좀상도 개입이 적고 끝점을 더잘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로 들면은 등근육이 너무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은 네. 고개를 뒤로 붙여서 경감 안정화 시키기 어려우니까 고개 살짝 드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고개를 붙이시는 게더 경감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첫 시합이 2018년인데 저제 점수를 개판으로 주어요 심사를 보셨는데 20점 만점에 16점인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2등을 했는데. 아, 근데 정말 기억이 0.1%도 안 나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16점을 줬지만 옆에 봉서경은 14점을 줬다는 거야 <웃음> 우와, 옷도 못 벗어. 옷도 못 벗어. 말 됩니까, 이거 몸이 이게?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몸이. 내가 뭘한달 뭐, 하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체를 왜보여주는 <웃음> 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파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 하체를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바지를 올리는 거아맞아아 <웃음> 아, 가슴 사이즈는 전혀 작지 않은데. 둘, 셋, 넷, <웃음> 다섯. 그래서 네 가슴의 근결대로 케이블이 움직일 수 있게.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와. 약간 디클라인식으로. 디클라인식으로? 네, 아래로, 아래로 밀어, 네, 밀어. 네, 아래로. 근데 각도는 다 조정해서. 이렇게. 하나, 예. 네. 좀 더, 요렇게, 더 요한. 어깨 살짝, 예. 네. 아 어, 이렇게 가슴 텐션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만. 팽팽하게 네. 아래로 가슴으로 텐션 느끼게. 우와. 네. 조금만 앞으로. 네. 네. 우와. 이완할 때 에, 네. 어, 좋아요. 어, 슴오 이거다. 예. 네. 우와. 이거요. 운동 배우고 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근데. 으악. 네? 이 진짜. 와. 돈 내요? 돈안 내죠. 이게 약간 서서 하면은 네. 그러니까, 게 어, 몸이 왔다 갔다 이래. 거리잖아요. 그거 고정시키려고 반동 없이 근... 어이 근결대로 근결, 어깨까지 근결. 이렇게 쭉 하나 오둘세 아까 이제 조정현님께서 말하신 게이 각도 이 가슴이 이 늘어나는 거. 네. 딱이 각도예요 이 각도. 너무 앞쪽으로 밀지 않고 딱그 가슴의 결 그대로 이렇게로아둘 네. 팔꿈치 더 피고 손목은 살짝 넣으세요 손목 살짝 이렇게 놓으면서 아 네, 놀때 이렇게 네. 손... 자면서 다시 감아주고 아 이완할 때 다시 감아주고 손목, 손목 감아주고 손목 놓면서쭉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네. 아와 제가 프로 선수들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몸의 비율 이런 걸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근육의 그 구성 이런 게 넘사벽입니다 아니 한번 가슴 운동이 잘 됐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어. 오우 오. 하나. 우이좀나 오, 둘. 왔다. 아, 의자 높이가 이게 맞다. 응. 넷. 다섯. 응. 셋. 넷. 일. 다섯. 어. 하나. 둘. 와. 셋. 넷. 아 어. 어. 열. 이게 이제 집스를. 10개만 하고 끝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슴으로 들었다 요즘에 이제 운동 하시는 분들 많아지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분할 어떻게 하느냐 이런거 분이 발달이 잘된 부위들은 일주일에 네. 한두 번 그렇죠. 발달이 잘 안됐다는 거는 사이즈가 작고 작은 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자주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몸을 잘 만들고 운동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날 뭐 3,4,5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몸에 맞게, 에이, 자기 몸에 몸에 맞게. 어 가슴으로 잘 받아서 내려가네 보여죠기 아, 최대 이완 쭉 오! 어, 플라이 할 때처럼 네. 이완될 때 근육이 갈라지면 최대 이완이 된다는 걸 느껴져요 아, 그런... 아마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 제, 가슴만 받쳐서 제대로 이완했으면 밀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네. 어려운 거지 미는 거 그냥 밀기만 하면 돼서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운동할 때그 각도들 그 다음에 바벨의 위치, 덤벨의 위치 플라이 할때 케이블의 위치 이런 거를 한번 돌려가면서 다시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운동에. 그 간단하게 포즈 한번 할까요? 네. 마지막. 저희 이제 운동 마쳤고요. 확실히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아, 기본이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경쟁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졌을 테니까. 그 그렇죠. 어, 좀더 많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어, 거의 뭐 확정적인 거는 네. 몬스터짐이고. 네. 8월 달에 재팬 프로쇼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아마 올림피아 출전을 위한 아마 도전이 계속 되지 않을까. 어, 솔직히 라이벌이라고 딱 정해놨다기 보다는. 네. 어, 늘 보면서 운동하는 게 있는데. 네. 민수나. 민수. 봉석이 형이나. 네. 이렇게 뭐, 승우 형님이나, 준호 형이나, 뭐, 이윤선 선수. 그냥 그 선수들을 다 보면서, 네. 저 친구는, 어, 가능성이 되게 많네. 근데 나보다 나이 어리네. 네. 또 이제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아래 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하면서, 거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를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보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히 아이벌이라고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작년 프로수 전까지는, 네. 그냥 놀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뭔지 끝나고, 아, 야 조정현 좀 이렇게 하면 좀더잘될것 같은데? 야 조정현 좀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뭐 그런 거 보니까 어, 네. 그런 게힘 입어서 음... 이제 비시즌도 되게 알차게 보냈어요. 그 이후로는 하루도 운동을 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외국 프로 선수들 보면 네. 시즌 비시즌이 없잖아요. 뭐, 정말 아, 정상, 정상. 어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못났었구나. 제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빠 내년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어차피 집에 가서 거울 보면.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어, 다시 나와서 운동하러 가니까 여기 죽더라도 네. 더 하고 가자. 서연아잘 어... 우... 먹고 잘 살자. <웃음> <웃음> 어, 이준아 아빠가 어, 열심히 하고 있다. 너를 보면서 힘을 많이 내고 있어 있으니까 빨리 말을 좀 해서 <웃음> 아빠 이제 운동 갈때 아빠 힘내세요. 딱요 한마디면은 아... 그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감동까지 챙겨주신 조정현 선수님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선수분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선수와 함께 o 티 받으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